오케이 <목소리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봐 알람 설정까지 허니엘상 헬롱 허니엘상의 신원입니다 인사하시라고요? 헬롱 허니엘상의 신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저희가 시험이 끝이 났습 드디어 저희 이야기 장강도가 끝이 났기 때문에 그동안 하지 못했던 식사 거하실까? 네, 데이트를 좀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우리는요, 고기를 먹으러 갈 거예요. 검색하고. 네, 그냥 어디로 갈지 한번 검색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바뀐 헤어스타일 어떠시죠? 완전, 눈한대 씹! 멋있어요. 잘 어울려요. 네, 감사합니다. 깐지맛. 네, 감탄... 어, 어 말이좀 괜찮은데? 그죠 깐지맛. 깐진원입니다. 깐진원입니다. 전 접정인입니다. 접정인. 정인이 앞머리 잘랐어요, 오늘. 너무 어색해. 어울리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이게 익숙할걸? 마지막으로 했을 때도 앞머리 내리지 않았을까? 아, 그래? 어너 앞으로 아, 아 깨달아 오래 안나왔을 일단 저희는 밥을 먹으러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정인씨가 고기 집잘 찾아주세요. 하나 먹을까? 한우요? 어, 한우가 계속 네 <웃음> 오늘 제가 밥 사는 날 아닌가요? 아, 저는 근데 돼지갈비가 더 좋은 것 같아요 한우도 먹고 돼지갈비도 먹으면 되죠 한우도 먹고 돼지갈비도 먹는다? 좋죠? 어때요? 부끄럽죠? 아니요 안 부끄러워요? 어, 괜찮은데요? 이분 유튜브 하셔야겠네 괜찮은데요? 멋있다 <웃음> 우리는 고기를 먹으러 갈 거다 우리는 고기를 먹으러 갈 거다 무슨 고기가 좋을까 소갈비 형가 나는 돼지갈비가 좋아요 돼지갈비가 제일 맛있습니다 밥이랑 뚝딱하게 좋아서 저밥안 먹을 건데요? 저 고기로 먹을 건데요? 고기로 대 채울 거예요 그럼 어, 갑자 무할리필 뭐 갑시다 그기에는 시간이 지금 너무 늦었어요 밥을. 맛있을 텐데 자자자 얼른 밥을 먹고 우리는 영화를 보러 가야 되기 때문에 얼른 밥을 먹으러 갈 텐데 아직도 못생긴는지 그냥 이술딱 가자 걸어가? 언니? 거기에 쯤이 없냐 왜? 야, 근데 있어 누말아야아 줄려 거기는 한번 여기로 어때 내 얼굴? 엄청 졸린 표정이야. 나 완전 생기 있는 표정인데 오빠보다 생기 있다. 자, 빨리 건넙시다. 안녕. <웃음> 자, 여러분 놀랍게도 아직도 우리는 식당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가는 식당마다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진짜? 안 되겠다. 연신대 가서 먹자. 빨리게 밥 먹어볼게요. <웃음> 빠르게 밥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여기은이에요 소갈비도 될고 돼지갈비도 파는데 일단 소갈아살이랑양은 양, 양념 소갈살이 사람은 당아야될것같이시는데 <웃음> <웃음> <웃음> 어, 여기 와사비도 있네. 여기는 와사비 찍어 먹어. 근데 그러면서 소금에 찍어 먹는다고. <웃음> <웃음> 다 아, 매워 <웃음> 뭐가 맵죠? 진짜 맛있겠다 <웃음> 저녁에 이거 보면 미치겠는데? <웃음> <웃음> 어린 거야? <웃음> <웃음> <웃음> 싸운 거 아니고요? <웃음> 배불러서 말 없는 겁니다 <웃음> 아, 맛있게 드셨나요? 잘 먹었습니다. 네, 아주 저도 잘 먹었습니다. 그런 거같아요저 네. 많이 안 배부르고 오빠는 엄청 배부르네요 그쪽은 그건 그냥 똑같이 먹었는데 그쪽이 위가 넓으신 거예요. 저예요? 그게 맞아요. 저는 송식하는 편이랍니다. 아무튼 이제 저희는 어디로 가냐면요. 영화를 보러 갑니다. 일주일 동안 아니 한 일주일 좀 넘게 기다렸던 영화를 보러 갑니다. 조커를 한번 보고 내가 평가를 해보고 싶어. 우리 형이, 우리 형이 나한테 얘기했어. 조커 보고 뭐, 너한 번씩 봤봐면 좋겠다. 내가 어떤 평을 내릴지 궁금하네. 이것도 굉장히 분석적이고, 이성적장인는 사실. 아이, 아이, 아이. 그런 건 몰라서. 배틀맨 슈퍼배틀에. 아, 나도 이쪽 몰라. 나도 몰라. 이쪽에, 이쪽에 뭐였지? 마블이랑 한대인데 여긴 뭐지? 몰라. 나 아는데. 안내 민증 거가 메고 파 안내 면증 거가 매고 안내 대 안내 거가되고 안내 민 거가 고 안내 가되고 안내 가고 안내 민증 거가 안내 면 거가 메고 안내 민 거가 메고 안내 면 거가 되고 안내 면증 거가 매고 안내 고 안내 면 거가 고 안내 민증 거가 메고 안내 민 거가 되고 안내 가 메고 안내 민증 거가 되고 안내 민증 거가 메고 안내 가고 안내 가고 안내 민증 거가 고 안내 가고 안내 가고 안내 가내가내고 안내 어 빨리해 안 내면 안 내면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가위바 어! 아, 야 다시 응? 걸가면안겠어 이거 진짜 없... 나도 한번 바죽 볼거난 없지 어 바죽 없지 나바어안 아. 내면 거가위바위 저희는 이제 영화를 보러록니다 조커 보고 오겠습니다 시작해 볼게오야 뭐, 뭐.. 얼굴 기름진 거 아, 나 얼굴 봐. 하나 전혀? 저이봐 얼굴.. 보어 아주 고기를 제대로 보워 얼굴로 보워줄네 저희는 영화를 보고 나왔습니다 아 힘들어 조코한시간1분 맞나? 어떠셨죠? 3일은 웃겠네. 에코팅이니다 네? 좀비쌍하더라고 저거, 저거가 잘했다? 잘한 건 아니지. 어떻게 이렇게 잘했어? 그쵸, 그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왔는지, 은 사람들 너무 잘했어. 그쵸, 그것도 있겠죠. 있겠죠. <웃음> 난 봤는데 <웃음> 많은 생각들이 들더라고. 근데 그것보다 너무 더워서 힘들었어. 요 옆에서 이 어. 연이 아, 막 나와. 나는 빨리 집 가고 싶어가지고 힘들었네 이제 우리는 이제 늦었기 때문에 이제 내일 주말이고 하여튼 정는이제 집에 갑니다 여러분 보내주세요 네. 여러분 정인이 네. 이제 당 보내주겠지 <웃음> <그치? 웃음> <웃음> <이제> <웃음> 니다 그러면 네. 제 <웃음> <웃음> <오늘 나왔을까? 웃음> <너무 짧아? 웃음> <웃음> 밥 먹는 거 정리하는 게다 있네. 오늘 시험 끝났어요. <웃음> 우리 시험 끝나서 그냥 농거, 농거니까. 간단하답니다. 맞아요. 특별한 게 없어요. 맞아요. 밥 먹고 그냥 너무 익했던 거. 맞아요. 뻔히 따가워야 맞아요. 그래서 아주 행복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항상 행복하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어, 구독과 좋아요. 아니면. 구독과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 자자 자, 얼른 밥을 먹고 우리는 영화를 보러 가야 되기 때문에 얼른 밥을 먹으러 갈 텐데 아직도 못정해는지 그냥 이시 이따 가자 보러가? 언니?